작게었습니다. Yes, 승전자가 음. 사망했습니다. <웃음> 진짜 좋은데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방송 장비 없어. 여긴 없어. 아, 드디어 왔어. 니가 찾던 니가 찾던 초야가 왔어. 초야, 메일이 두셨어. 어야한제어너 <웃음> 자신 있구나. 야, 템 대작하고 싸우 때템 만들고 싸우자. 지 모르니까, 왜 있는지는 살펴볼까.